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 요 김아름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평소에 빠른 댓글로 궁금증을 샤샥 풀어주셔서 오늘은 다른 질문입니다. 샘의 운동과 스트레칭을 따라하면서 몸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매일 해야 한다는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들이 있는데 다 따라하고 나니 3시간 4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저녁에 개인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어, 한두 시간 이내로 저만의 운동 루틴을 짜야 할것 같습니다. 두 시간 안쪽으로 짜게 된다면 부위별 스트레칭이나 운동 비율이나 부위별 진행 순서 등등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몸에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고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에서도 좀 봤는데 운동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어떻게 다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다할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효과가 있을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약 근막 이완을 한다고 했을 때 발바닥 마사지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30분을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한 5분이나 3분 정도 간단하게 해줘도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동하시는 거랑 그리고 본인이 이제 뻣뻣하거나 어떤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서도 되게 다를것 같은데 첫 번째 하실 때는 근막 이완 5, 그 다음에 스트레칭 3, 그 다음에 근력 운동 2 정도 하시고 한두 달이나 세네달 정도까지 어,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해진 정도에 따라서 유연성이나 자기 근육이 굳은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고 좀더잘 된다 하시면은 근막 이완은 이 정도.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한4 정도.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3 정도. 그렇게 되면 10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다가 유연성도 좋아지고 근막 이완도 별로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나중에 근력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시고 근력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셨다가 만 예를 들어서 어 복부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날 허리가 약간 뻐근해요. 그래서 허리 뒤쪽 요 방향은 있는 데가 뻐근해. 그러면은 다음에 운동하실 때는 근력 운동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은 근막 기관을 해서 허리를 풀어주는 운동과 스트레칭 위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하체 운동을 했는데 하체가 너무 뻐근하고 아파요. 그러면 하체 운동을 하루 쉬시고 그 다음날은 하체 허벅지나 안쪽이나 바깥쪽에 롤러로 밀어가지고 근막 이완을 해주시고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걸 권해요. 하루에 근막 이완과 스트레칭과 이거를 모두 할 필요는 없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구, 기반을 해주셔가지고 요일별로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잘 해주시면 되고 근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력운동도 하체 위주로 운동하시면서 상체로 점점 올라가시는 걸 권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체가 잘 잡아줘야 코어 운동하기도 수월하고 하체와 코어가 잘 잡아줘야지 상체 운동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어,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근막이 안으로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근육이 너무 경직돼가지고 그쪽으로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운동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운동을 뭐 어,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 시간차를 두면서 운동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무 뻣뻣해졌다고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일주일 동안 근막이한이나 스트레칭을 안 하고 근력 위주로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바빠가지고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근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다시 하면 다시 힘들고 다시 불편해지고 다시 근력 운동이 잘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쉬었다가 운동해주고 쉬었다가 운동해주는 것도 굉장히 몸에서는 효과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스트레칭 하는데 맨날 안 늘어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수축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자극을 주는 것 자체가 어몸 어떤 몸어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당장 유연하거나 근력이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과정을 느끼면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몸에서는 굉장히 어 많은 어떤 자극과 성장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도 매번 너무 반복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지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냥 대충대충. 대충 어, 몸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큰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1-2주 정도 쉬었다가 운동해주면 이 운동 자극을 몸에서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몸을 좋게 하는 어떤 과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어떠한 목표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유연성이나 근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성장 과정이 반복하고 너무 힘들다고 느끼지 마시고 그냥 그 과정 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을 어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은어 점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고 완성에 이른 자기 자신을 생각하진 마세요 그러니까 운동 왜 몸짱 운동 같은 거 하면은 다이어트나 이런 게 마침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근육이 어 활성화 돼 가지고 보이게끔 사람들한테 보이게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포즈 취하면서 그런 완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어떤 운동에는 그런 완성이 없습니다. 어, 그런 완벽한 몸매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결과를 이루려면 3, 4시간을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매일 하셔야 되는 운동들은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들은 꼭 필요한 운동이니까 나중에 매일 하지 못해도 계속 까먹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짜 매일 하면 좋지만 매일 하지 못해도 중간중간에 자꾸 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익숙해지면 매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매일 똑같은 자극을 줄 필요는 없고 변화된 자극을 줘도 인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게 계획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 그러면 같이 짜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막 이완 이런 순서대로 짜셔도 되고. 하체 운동, 상체 운동, 뭐, 복부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근막이안과 스트레칭이 존재하니까, 같이 하는 운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오늘은 근력 운동 위주로 했다가, 다음날은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했다가, 다음날은 근막이안 운동을 위주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제가 볼땐 굉장히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영상을 따라 하고 실내 자전거 식단 조절하면서 체중도 조금씩 줄고 있고 호르몬 밸런스도 좋아졌는지 불순이었던 월경이 한달 주기로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진짜 열심히 하셨군요. 어, 저한테 감사하실 일이 아니고 본인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꾸준히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칭찬을 해드리고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Q&A는 여기까지. 안녕!